원래 검찰청법 제7조는 그 제목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명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 2004년에 개정이 되면서 제7조의 제목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라고 순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항으로 현재와 같은 이의제기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런 연역만 보더라도 검사의,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던 검찰 내부관계를 변화시켜 검찰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아,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이의제기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대해 바로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국의 검사장을 모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검찰청법 제 12조에서 검찰총장에게 검찰사무를 통할 권한을 주었기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이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 8조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난 3일 전국의 검사장들이 모여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하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게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위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언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팀은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대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없애고 이의제기권을 도입해서 검사의 검찰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려 했던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검찰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